짠! 음! I like this! It. I like this one! It's best! <웃음> wow! <웃음> 우리나라에서 이런 음식 없어요. The w 짠짠 e j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러시아에서 온노란공조나타 저는 세아입니다. <웃음> 사장님! <웃음> <웃음> 확실히? 두이다아 <목소리도> 아 비빔밥 아니에요? 아 비빔밥. 고기도 먹을지, 라이저. 아, 비빔밥. 고기 먹을 줄알죠 아. 아, 네, 네. 네 고기. 네. 아아 네. 음. 좋 저... 이것도. 좋란 좋아 가지고. 음. 치고, <웃음> 지애고, 치고지. <지애고지>. 이거 혹시 <웃음> 좀 너무 색 시키해. 오, 소콜드. 오, 아이스. 차가운 oh. 거예요 근데 이거 나쁘지 않아요 오. Right, so... mm. like... 좋아? 그냥 마실거에요? 이거 그냥, 그냥. 러시아에서 온카드예요쏠 말이잖아요 저제 oh. <웃음> <근데, 웃음> 네. 엄마가 지금 러시아에서 있어요 그래서 좀슬보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새해 <웃음> 먹방님 <많이 웃음> 받으세요 <웃음> 네. Смотри, мясо уже готово. Можно его заворачивать в о т такие листья и можно макать либо в соль, либо в такой вот соус. Ммм. Ммм. Все вместе просто рай. Аккуратно, горячо. таких вот мне нравится больше, <Renault> чем с о д у Когда п ь ю соджу, я выпиваю и хочется сразу чем-то, что-то т а к о е съесть, хочется перекусить. а Здесь знаешь, что бывают вот эти б а к а л ы с разными вкусами, то например, там банановый бокал или м а н к о в ы й <웃음> <웃음> 여러분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 <웃음> 고맙습니다 <웃음> <웃음> 고맙습니다. I'm s m a It's my first time when I try this. I've already tried b a c k w a e a but not c h e d d u b a c k w r e a t It could be interesting. Wait, wait, wait. Have to do. o k a v to do. Done. Um, <laughs> yes, I know, I know. d o n m mm. I love like this. <laughs> I like this one. It's the best. <laughs> wow. wow. Mm. It's alcohol. Can feel that it's alcohol.